오늘은 어디를 가는 건가요? 오늘은 울산을 갔다가 대구를 갈 생각입니다 울산에 새로운 파크가 생길 예정입니다 제가 만드는 파크는 아니고 아는 형이 죽는데 아무튼 실내 파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음 가보겠습니다 오입고 가게 이름이 أ و 슴 스케이트보드 스쿨 입니다 이게 다안 들어서 빠지러고오원 п р 어 в 다고생했지더 탁 되게 세 보여요. 근데 처음에 그안 봤어요. 이유는 올라가서 어. 타봐야겠어. 확인, 인정. 와서 와서 타봐야지. <목소리> 여기가 엄청난 기무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한적된 공간에서 자리가 기물을 옮겨주시다. 옮기면 니다 오. 오. 오야 저기 어떻게 돼요? 케이스 스케이트보드 소속의 이희환 스케이터가 운영하라는 파크가 있죠 네, 가보겠습니다. 아, 대구 왔습니다. 오는데 오. 얼마 걸렸지? 2시간? 1시간 반? 예, 네. 이 정도 걸린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원래 아는사람 가게 갈때는 저는 현금을 뽑아서 합니다. <웃음> 왜요? 그냥 현금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 <웃음> 왜왜왜 왜, 왜 그냥 오세요 ATM이 없다는데요? 확실수 없어요. 카드를 써주시면 돼요 가가요 아니.. 아니 ATM이 없는.. 사람 가게에선 현금을 쓰고 싶어요 예..쓰고싶어요 네, 희망탕 어소리가 핫하네요 Let's go. 바로 해. 할수 있어. 빨리 해, 빨리. 안 죽어. 고! 바로 해, 바로. 빨리 해라니까. 그러니까. 고! 아니 바로 해야된다 빨리 해라 빨리 아니 오자란 모습이 보여야 돼모자란 네? 모습이 보여야 돼 아니 모자를 보이진 않았는데 아, 그래? 너무자를 모자로 보이지 아 그건 너무 아프잖아요 아이오